때는 기원전 49년, 내란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다. Because Rome is so powerful, it dominated the Mediterranean world. 폭동은 가까운 이집트까지 번졌는데, 10대 소녀가 왕좌에 앉아 있던 신비의 고대 왕국이었다. 소녀는 고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심 인물로 성장한다. 이 여성의 성공 비결은 결코 군사력이 아니었다. 성적 매력만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 여왕은 남성 본위의 잔혹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지금부터 우린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가 살았던 은밀한 왕국으로 들어간다. 바어로 클레오파트라의 미스터리 파일이 공개된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애정사는 2000년에 걸쳐 무수한 그림과 희곡, 영화에 영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여왕의 실제 모습을 추적하고 어떠한 매력으로 로마 제국 최고의 권력자 율리우스카이사르와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매료시켰는지를 밝힌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났다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한 이집트 파라오 집안의 장녀였다. 포톨레마이오스 1세가 창시한 이왕조엔 이미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여왕이 여섯이나 있었다. 저술가 마이트라우는 이 격동의 시대를 연구하고 있다. Ptolemy is g r e death of Alexander.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마케도니아인으로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가 죽자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부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물려받았다. And from that began the Ptolemaic dynasty, which lasted for 300 years. 클레오파트라의 나이 열여덟에 부왕은 사망했다. 그녀는 왕위를 물려받고 클레오파트라 7세로 즉위해 열 살이던 남동생 부톨레마이오스 1 3세와 나라를 통치했다. 남매 연합 통치는 이집트의 관습이었다. 크리스토퍼 스나이더 박사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 왕조의 전문가다. Cleopatra was set up as a consort for her brother Ptolemy, and as t r a d i t i 데비 찰리스 박사에게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위태로운 운명에 대해 들어본다. 끊임없는 배신과 암살이 왕궁을 지배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타살당하지 않은 몇안 되는 왕이었다. 하지만 십대의 여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세의 위협이었다. It dominated the Mediterranean world 2,000 years ago. And the Romans, of course, were incredibly pushy, aggressive, adventurous. And they took their civilization as far as they could to the west and as far as they could to the east, which included Egypt. 로마 제국은 클레오파트라 제위 당시에 대서양 북부에서 지중해 동부까지 뻗어 있었고 그 중심엔 로마가 있었다. 발레리 히긴스 교수는 이 로마에서 고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There's s e a slight gap here, and they haven't completely conquered Egypt. They've conquered some of the outer territories of Egypt, but they haven't conquered Egypt itself. But Egypt is progressively being brought into the Roman sphere of influence. 로마는 이집트의 경제를 쥐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선대 왕들은 권력 싸움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로마에서 거액을 빌렸다. If you were trying to keep in power, like p t o l e m y the 12 um Cleopatra's father, a n d y o u wanted to borrow some money to so basically pay some troops or to borrow the Roman troops, um, then you'd take a massive loan out from Rome. 다행히 이집트는 신용도 높은 고객이었다. Egypt has grain and remember the rulers of Rome have got to keep t 이집트의 비옥한 땅은 욕망의 근간이자 안전 보호 장치였다. If you were to make Egypt a full province y Uh, a roman governor who could with all the wealth that egypt had behind it could a c t u a l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놀람> <놀람> 13세가 그런 속국의 왕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왕비였다 로마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평화가 언제 무너질진 I'll s o t h e r e had been meetings in the Senate about whether Rome should take over Egypt. 클레오파트라가 죽이하고 불과 3년 만에 이집트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자 로마의 절대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개입의 빌미를 얻게 됐다. Ptolemy the i 3 t h had advisors who kind of instigated a rebellion or a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and Cleopatra was kicked out of 클레오파트라는 목숨을 구했지만 망명을 택해야 했다. 카이사르는 여왕과 동생의 불화를 중지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입성했다. 퇴위된 여왕은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돌리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겐 카이사르에게 내줄만한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배트 라운은 클레오파트라의 과 죽음을 연구해 왔다. So the story goes that in order to meet Julius Caesar, she was she was put into a carpet, rolled up, and they carried her into the palace, and then unrolled this in front of Julius Caesar, and out came Cleopatra.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크는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재치에 반하고 매력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했다. Julius Caesar stayed in Alexandria and was forced into a civil war between c l e o p a t r 카이사르는 내란에 본격적으로 개입했고 그의 군대는 이집트 군대와 교전했다. 이 와중에 클레오파트라의 숙적이자 동생인 포톨레마이오스 13세가 사망한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점령하는 대신 클레오파트라에게 돌려주고 또 다른 남동생인 포톨레마이오스 14세와 공동으로 왕위에 올린다. 클레오파트라는 나라를 지키고 다시 왕좌로 돌아갔다. 막강한 절대 권력자에게서 나라를 지켜낸 비법은 여전히 역사학자들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녀가 역사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다고 해도 카이사르처럼 두뇌가 뛰어나고 계산이 빠른 권력자가 단지 성관계를 약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귀중한 영토와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도 내놓는 결정이었다. Now this is fascinating and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can't just be a pretty face. There m u s 최근 클레오파트라의 미모 이면에 숨어 있던 다른 매력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I think something often overlooked is how intellectual uh, Cleopatra was. Cleopatra spoke Greek and Egyptian, uh, but also languages like Aramaic uh, and Syriac. Uh, she was a very well-educated uh, young woman, uh, and it would come to serve her well as queen of Egypt. She was a scientist. She was a philosopher. Um, she, she could debate with the finest Greek minds. Um, she was also undoubtedly the richest woman in the Mediterranean world, and people like Caesar liked that. 그때까지 클레오파트라는 장점을 활용해 나라의 주권을 지켰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유혹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큰 성공으로 인해 몰락의 길로 내려앉는다. 로마 공화정은 군주제를 강력하게 배척했는데 카이사르의 통치는 왕권 정치와 너무나 닮아있었다. 로마인들은 폭군을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암살당한다. After Caesar was murdered, Cleopatra was in a terrible situation. She had nobody there to support her anymore. 로마 제국은 다시 분열했고 얼마 후 다시 내란에 휩싸인다. 이제 카이사르의 수양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협격한 공을 세운 권력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Octavian and Mark Antony were two very d i f Was an astute politician, a very careful and very modest man. a n t o n y was a larger than life figure. He was a great soldier, a great lover, a great friend to many of his fellow soldiers. 여전히 이집트를 지키고 왕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안토니우스가 무력으로 거머쥘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협상해야 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또다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유혹해야만 했다. She's definitely putting herself out for Mark Antony to dazzle him as much as anything else. She's got a lot to lose if she doesn't do that.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t s 과 폭식이 만연하는 사치스러운 연회를 준비했다. 넘치는 부와 호사스러운 만찬의 향연은 사람을 흥분시킨다. 이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반응이다. 루시 브라운 박사는 뉴욕대학교에서 피실험자에게 성적, 금전적 그리고 음식으로 자극을 주고 그 뇌를 촬영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What we'll look at is the change in his brain activity in different regions, and we'll extrapolate from that the different brain systems that are involved. Good. Yeah, that's good. Perfect. Great. 브라운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 자극을 받은 뇌는 음식과 돈을 약속받았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자극이 만들어낸 깊숙한 신경학적 효과는 문화와 세월의 흐름을 추월하는데 2천 년 전에도 똑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Keeping the reward system active is what Cleopatra was doing by providing all of these wonderful contexts for Caesar and Mark Antony. 클레오파트라는 쾌락의 무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It's all carefully planned. She uses her money, she uses her sexuality. e v e r y t h i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방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마법의 매력을 지닌 동쪽의 요부라는 것이 그녀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로마인도 이집트인들처럼 파라오가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믿는 것이 가능했을까? 만약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왕이 신성하다고 믿었다면 분명 자신이 살아있는 여신과 성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They believed in gods and goddesses they were real. 로마인은 신의 가호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식을 올렸다. And here we have a n Egyptian s o c i 당시의 이집트는 이미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룩한 나라였다. 당시의 로마인은 기대인의 시선으로 이집트를 바라봤고 피라미드 건축을 신비하게 여겼다. 이 수십억 톤의 구조물은 로마인들에게도 불가사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신앙심이 깊었던 당대의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신비한 역사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수호해주는 이국의 신들을 경외했을 것이다 로마인에게 이집트는 신비하고 이국적이며 두려운 나라였다 I t h i r e h a e to i t a t most people in i d d a y o p t i u 플루타르크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스스로를 선물하면서 그의 신앙을 조종했다고 기록했다. o r m as t a l y p a r e e c e i e s Um, t in the, in the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박자들은 이것이 성적 환상을 위한 역할극이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초자연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기가됐다고 주장한다. 로마인의 심리적 종교적 태도 깊은 곳에서 그 증거가 발견된다. 로마의 시인으로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호라티우스의 작품엔 2000년 전 로마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라틴어 학자 폴 그윈 박사는 클레오파트라의 안토니우스 유혹 장면을 묘사한 호라티우스의 시를 연구하고 있다 그윈박사는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른 몇 개의 단어를 찾아냈다. We see her as, in the very centre of the poem, a fatale monstrum. Now, how you translate the word fatale monstrum is always difficult. Both the words separately have religious connotations. Fatale means death-dealing, fatal, in the sense that it's fateful. Monstrum is something to be admired and wary of, and also at the same time a m o n s t e r something that's out of the ordinary. 호라티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몬스트룸이라고 표현했다. 몬스터란 단어의 어원으로 그녀를 비범하고 이국적이며 생경한 존재로 봤다는 뜻이다. In terms of whether Mark Antony believed he was sleeping with somebody divine, um, it's so I think it's so difficult for us to think like that given we're so rational now. It's very tempting in our modern cynical world to think that key players like Caesar. like mark antony uh, were bub such things that they were actually very hard bitten very cynical very clever and merely paying lip service to all that 연구가 계속될수록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진짜 여신으로 믿었을 거란 증거들이 나왔다 그녀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될 전제였다. I think w i n g at a combination of a c e r e You've got her s s e a r c her beauty, which would a u t e d u p o s and a i r s t y l e a n o b speak m t o n t e n t r a t e s put that lot together, and you have got something that adds up to a charm. Factor in this woman is a goddess, and I think that to people like Caesar, to people like Mark Antony, this would have been enormously powerful.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면서 연합이 성립됐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부를 얻었고 클레오파트라는 목숨과 왕위를 지키고 이집트의 독립 주권을 재켜했다 이집트의 부와 식량을 기반으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은 한동안 적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The conservative Octavian would have used Cleopatra's ostentatious lifestyle against Mark Antony. He would have back in Rome been trying to convince the Roman people that the solid soldier Mark Antony was being seduced by the evil temptress from the east. 결국 로마인은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렸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39살의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에 항복한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 잡혀 로마로 압송되는 대신 자살을 선택한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로마에서 직접 통치했다 이집트는 결국 로마의 영토로 편입됐고 아시 이집트인이 나라를 통치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다. 결국 마지막 여왕은 죽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오래 왕조를 지켰다. Having both Julius Caesar and Mark Antony as lovers, enabled Cleopatra to both hold on to power and to extend her power uh, for many years beyond what any Egyptian woman perhaps had ever done. 클레오파트라는 시생을 <목소리> 떠났지만 로마인들에게 남긴 인상은 너무나 강렬했다 점령한 적국의 이미지를 지우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전통이다 그리스의 작가 플루타르크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의 동상은 파괴라고 명령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동상은 남겨두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약탈품을 챙기고 클레오파트라 초상을 요란하게 장식한 뒤 승전보를 울리며 로마 곳곳을 행진했다. 플루타르크는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동상을 지켜달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혹시 옥타비아누스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인의 숭배를 받는 여신이며 매혹적인 전설의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